일산타에서이상뭘 주실까? 상태에이 상태에서 이상데이거안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상태에이상이상태이 상태에서 이상태에저이상태이상태이 상태에서 이상이상태에이상태 그런게 갖고싶어요 요그 t e r o 그걸 좀 주세요. 알겠죠? 산타 g 사랑해요. 산타 e 지 저는 우니스, 우니스 예전부터 갖고 I 엄청 갖고 싶 e center of t 년 동안. 맞아요. 이이 I get the center of the tunnel. I get 요 h e 로지. 안녕. 자, r o 우리 코 e 고 내일 보자. 트리 아라아 <목소리> <목소리> 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 불끕니다 이제. 아 들어가자. 아 아라부. 산타가 내일 오시면 정우주가 착한 일 많이 한 거고. 자. 끄지 마. 얘들아 살 자. Let's <laughs> go. <웃음> <웃음> 뭐, 왔어? <웃음> <웃음> 어, 아들도 뭐가 있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가 뭐, 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와 뭐, 뭐, 도구 생각하라고 저거 아, 도구 물병이네. 어, 또 뭐가 있어? 나도 복서. 뭐 어, 난 요구르트야. 어, 요구르트. 이것도? 뭐라 써있네? 영리어 이거 똑똑해지나 보다 이거 이거 마시면. 와나똑똑해져야나 이거 아껴 먹어야지. 크리스마스 <웃음> 진짜 선물. 났어? 형타오 왔다 갔었어? 뭐야? 어? 뭐야, 뭐, 뭐, 뭐, 뭐 이렇게 많아 <웃음> 선물이 착한 일 많이 했나? 정원지우가? 다 어? 지옥이야 아, 지우야, <웃음> 지우야 산탐지 왔다 가셨어? 응. 근데 소리도 안들려 진짜? 사랑해요 <웃음> <야>. <웃음> 네, 한번 뜯어볼까요? 아이따많은거 나국을 먹고, 혼자, 저, 저, 어 어떡해? 언제 왔다아셨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 저, 저, 저, 저, 저, 저, 뭐 저, 저, 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뭐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뭐야 우리나라 안 파는 건데 뭐야 이거? 오오 오르골 오르골 와 이거 대한민국에안 파는 건데 신기하다 소리 너무 예쁘다 어 너무 귀엽다, 그건 뭐야? 아 이건거 봐나 이거 봐야겠다 오! 뭐야 이거 우와! 디네페스티커타투 여기다가 하는 거, 손에다 붙이는 거 뭐야? 지우 없어서 지우 속상했었잖아 잘했네 음, 엄청 많아 엄청 많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야. 야. 아, 똑같네. 싸우지 말라고. 아 똑같이 해준대. 대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미개 예물 따돌리고. 오, 귀엽네. 이건 음... 또 <목소리> 뭐야? 오. 머리끈, 머리끈. 와. 우와, 우리 지효. 머리끈. 엄청 <목소리> 많네 머리끈. 와. 오직한 색깔. 이게 우니스인데? 우니스? 이게 우니스야. 뭐야 지금? 뭐야? 몰라 그래? 갑자기 안 보. 아 좋아. 지금만 본데. 와, 지금 갖고 싶었던 거다. 지금 갖고 싶었던 거네. 지금 소원이 이루어졌어. 소원이 이루고게 이러, 해주시네. 다지 <웃음> 드디어. 솔직요 진짜 선택이 좋요 종류별로 사 갖고셨네. 종류별로. 나다 과연 뭐가 들어 있을까요?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야. <웃음> 야, 저거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목소리도> <웃음> <웃음> 야. 어우, <목소리도> 많이도 받았다. 너희들. 많이 도 받았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레디 크리스마스! 레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거 산타랑 이제 뭐라고 쓰시는 거야? 영리함? 영리함 이거 마시면... 우리 저거 똑똑지나 보다 저거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아나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엄마 크리스마스 그랬어. 선물 예고 음, 받았다 그래. 애들한테 잘는와 치는 것 같아 둘셋 크리스마 이봐. 사랑해. 아 이것 아니야. 아니야 이것 아니야. 이것 아니이거야 사랑해요. 4번 <웃음> 아니면 <안> 넣은... <웃음> 네 번에 네 번에 꼭 눌러야 된대 아어 잘 나온다 지금 거 저도 파이. 정말? 포도 나왔어. 어 포도 나왔어? 내조어 딱이. 문어를 맞는다. 어. 와 이쁘다. 와 예쁘다. 봐봐. 와. 오 잘됐다. 고양이 옆에 문어. 어 이렇게 봐봐 해선나 이게 붙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먹 똑똑해지는거야 나도 알고 있어 아 오늘 산타가 좋으니까 진짜 좋아 너무 좋지? 다들 응. 좀가만 사랑하는 응. 엄마 아빠께 안녕하세요 아들 정우예요 저는 저를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낳아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아빠 편지 구분 되있네 엄마 아빠랑 아빠 회사 일을 열심히 해 주... 열심히 해 돈을 벌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크리스마스는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의 유래는 영어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도 어, 미사 크리스마스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또 뽀뽀